어, 갔다와 어, 아, 갔다와 갔다와 내가 뚜벅터 간다 더블킬 어, 갔다와 더블킬 더블킬 두개나빠갖고 어, 어, 어, 뒤로 뺀다. 박박 어, 어, 잡았고 박사 사 박사 박사 박박 숨은거 조심해 낚박박이 박사 다, 사박 다.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어? 갔다와 어? <놀들> 갔다와 갔다와 어? 갔다와 갔다와 내가 계속 다 간다 <놀들> 어? 갔다와 <놀들> <놀들> 아니 형 있는데 삥 어떻게 까 내가 형 죽고나서 까야지 맞지 형살인데 핑갈순 없잖아. <웃음> 좋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너무 근데 허무다얘네 갔다 하겠다. 하겠다. 방금 그 피사기로 샤평이 형이... 나줄 알겠다 이제. 검지기한 사람 없구나. 내가 가야 돼. 스나 없나? 우리 스나 있으면 스나 가면 돼. 야 검이야. 또 검. 검보. 나이스 왔다 왔다. 우리 둘이 먹었지. 아왜 밀리노? 누, 누구야? 곰태가 내 옆에 있지 마. 제발 이제. 이제 안 된다. 개 나오는 된다. 안간다 아군이 승리다였습니다안된캐안가다안다안다 너무. 다안 된다. 안 된다. 안어다다다다다다다 내가 폭 갈게, 박스 어, 나 B 왔다, 왔다, 왔다 박스 왔었다 박스 왔었다, 양념, 성태님 아, 빠졌다, 빠졌다 폭, 폭, 폭, 폭 성태님, 멋있다, 이제 폭도많았어 어, 아, 주 좋았다 성태님, 양 많아 점멸 가야 다점멸 가야 다 이거 음. 고 자, 라전했습니다가져 지금이다. 레이 아, 좋았다. 검 느낌 나지 않아? 아닌가? 너무 <목소리> 약 아, 깔끔했다, 아, 자. 좋아. 자, 13킬. 어시 2개당 1킬이고, 우리 어시 1개 지금. 따따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번 많이 뭐 받으요 나비 형, 하이요. 응? 방금 전 어시. 나이 아, 좋았다. 그치, 그치. 아트. 네. 다다 와, 막, <놔람> 아이. 아 와, 죽했다 들어왔네. 오버아빙샤 진짜 오버 아니야, 이거? 와, 얘샤 아, 아, 불펜인 거네 어, 명이 에요 <웃음> 아군이 <우리> 패배하였습니다. <웃음> 그제 설정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예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좋죠. 덤프? 쟤새좀 그러네? 억갈를 많이 당하네 뭔가 기운이 거 이제 안오지? 있어? 아 어, 바로 왔으면 죽었다 이거 응? 응? 응? 해도 돼? 아너 밀었다고? 대단잖아 중세 나이스. 스나이이 나이스. 나이이이였습니다어야 그런 가지 마. 이스나서스나나이드는데 <웃음> 내가 바로 가서 스나이 오케이. 센스 좋았다. 19킬 지금. 좋다. 아이고 아닙니다. 리차드 회원니다 뺐어? 뺐나? 자, 시간차 들어갑니다. 세마나 세마나 세마나. 곰탱이 살렸다 싶었는데. 킬라다 나이스. 중선나중선나중선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이. 삼킬 뭐야? 어아2 6 킬. 아3 6킬3 6 킬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킬이네 나이스. 이거 무조건 성공인데? 아, 건코너 아, 하나 더 있어 깠다 좀 깠다 좀 깠어요 건코너 이제 안없다 완전 빠진 이제 버텅졌어 그런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빨리 최소 안되면은 빡 센데? 행동패스 우레또 양념인데. 아보. 아, 좀봐좀 뭐. 아, 봐준... 봐줄 사람이 없나. 아. 눈 통치를 갈. 우레또 양념인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우레 양념. 가위. 아군이 패하였습 지금 멕시리야. 나 눈통 작아. 어나냄먹나 아, 예. 네, 어, 냄 먹었다. 눈통 어. 들어갔대. 아, 지금 두데폭맞을 듯? 아, 야, 바다비 간다 하나. 바다비 네. 바다 네. 하나 까서 네. 바다 네.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오. 더블 킬. 던거리 잘할 걸 더. 는데 일단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일단은 나쁘않아요 다시 한번 난 후반에 깠다 했어. 마지막에. 한 개만. 바닥빛 하나, 바닥빛두 개다. 통도 <놀던지> <놀던지> 아나 진짜 <웃음> 뭐 없다 이거 다 잡는 건데 와 진짜 그러니까. 대장님도 오었고 너무 아깝네 앞에 사람 먼저 잡을 거야 눈은 왜안 와는데 우리 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네 명밖에 안 가잖아 없더라 다른 사람들 어, 예, 예. 음, 천천히 하자 이거. 왜냐 면누 뛰어붙자. 지금 손해야 바닥빙으로 밀어내면 돼저번에 어, 까줘. 내가 나중에 전진했다 어 바닥빙 까주고 바닥비. 나갈게 바닥빙 한개 더. 빙 두개 나빠 없고 뒤로 뺀다 오박 잡았고 반건사 영역짤낚시박 숨은거 조심해. 낚시박이라다아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이마루 이마루 이마루 이마루 이마루 어 이제 둘셋넷네 바로 네네네네네네네 바나비 한기더귀여한막바시다눈안밴다 나중에 다 잡았어. 아중티뒤뒤뒤뒤티글티잡 뒤 잡았다 원래 티티티데눈 눈 오도한 사람이다 티이티티티티티티티티티이티티티티티티티티티하 끝박 스포가나? 금이 끝냅시다 요판 바로하자형 후방 뒹온다 아, 이거 영웅그랑 나랑 15킬 더 해야된다 만약에 45킬 더려되면 길게 한번 하나 띵거 잡았고 눈 어우 눈썹 4명이서 잘한다 우리 좋은데? 공 예, 건물에다 건물에다 살벌하자 아 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진짜 잠깐만 어허. 지금 아슬하다 우리 4킬 더 해야돼 4킬 4킬만 돼, 4킬 만드 4킬 천천히 그래 어, 이제 삥다, 삥? 응. 무서워, 조심이래 길, 길게 있다, 길게 있다 삥 온다, 뭐 날라온다 개개 하나? 마루 쪽에 둘이 왔다잉? 세개세개 아, 소리나알앞에서나 있고, 마루 하나 괜찮아 괜찮아. 자, 두 개만 더 하자. 두 개만. 나포가고핀가고지게 됐다, 됐다. 나이스. 이러면 소리, 소리, 소리. 자, 일단 이러면 36. 47. 아, 아. 그다음에 어시 두개 하나씩. 나이스. 성공. 딱5 0개다나우게다 오시게다. 나우다나 서준 잖시게다나이스자말나없다나우한게다 나우시게다. 나우시게다. 한우시게다고나다구나다 아군이 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성공. 어제 두 개당 1킬. 자, 총 51킬로 성공. 그러면